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청청랜선축제그두 번째 라이브 부스가 열리는 날입니다 캐리커처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 MC를 맡은 저는 정은비라고 하고요 MC를 또 맡아주신 청소년 사이다 이규원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규원이고요 은비쌤 오늘 특별한 작가님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귀원 친구. 오늘은 특별한 작가님을 저희가 진짜 힘들게 모셔왔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캐리커처 작가님이시고요. 그 달빛으로 그리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이현민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첫 시간은 작가님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작가님하고 어떤 시간을 가질까요 저희가? <웃음> 작가님하고 첫 번째 시간은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그림 그리는 거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림이라고 하면 은 이제 화가 들이나 그리는 그런 어려운 그림 맞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뿜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웃음>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데 귀여운 캐릭터도 못 그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작가님이 그림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오늘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하기 위해서 동이랑 펜을 가져와 주시면 될것 같고 작가님 펜은 아무 펜이나 상관 없을까요? 당장은 아무 펜이나 써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냥 그리면 엉망이 되거나 또실수해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안들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케치할 걸로 연필이나 색연필 같은 거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저희가 알수 있을까요? 되게 인기 많은 캐릭터를 하나 같이 그려볼까 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캐릭터인데 겨울왕국에 나왔던 캐릭터인데 혹시 아세요? 겨울왕국? 겨울왕국? 겨울왕국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역시 겨울왕국 하면 올라프 아닌가요? 올라프. 올라프? 올라프인가요? 올라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투에서 유명한 거 투요? <웃음> 네. 네 투면 뭐가 있지? 그불 뿜는 되게 귀여운 아기자기한 거 있잖아요 저 알아요 네. 혹시 브로니? <웃음> 맞습니다 브로니 브로니 되게 <웃음> 네. 파란 색깔 되게 귀여운 도마뱀을 네. 한번 그려볼 건데 그냥 막 그리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웃음> 저 그리는 걸 하나하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동그라미 두 개를 두 개를 그립시다. 약간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네,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개를 네. 양쪽을 거리를 약간 있게 그립시다. 이게 눈이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 코를 그리는데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콧구멍 점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브로니는 겨울왕국2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은 캐릭터. 그렇죠. 엄청 귀엽잖아요. 네. 그리고 입을 딱 붙여서 이렇게 그려지면 은 네. 눈, 코, 입이 거의다가, 펜에도 하면 더잘 보일 테니까. 동그라미 두개 하고, 중간에 점두개 하고, 그리고 입을 약간 굴곡이게 가깝게 그리면은, 브루니의 눈, 코, 입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어, 눈동자를 그릴 때는 눈동자가 캐릭터들은 좀 귀여우면은 몰리게 그려져 있어요. 네. 동그라미를 안쪽에다가, 네. 안쪽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고, 그 안에 똑같이 동그라미 하나 더, 동공을 그려주면은, 네, 눈, 코, 입은 다 완성이에요. <웃음> 오, 오,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빗들어가는 것만 하나 이렇게 살짝 체크를 해주시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또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브론이 생각보다 그리기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쉽죠? 지금 되게 잘 그렸잖아요 네. 네. <웃음> 거기다가 이제 눈두덩이가 있어요 위에 눈두덩이 살짝 양쪽에다가 눈두덩이를 살짝 그려주세요 저도 더잘 그리는 것 같은데? 어? 정말요? <웃음> 네! 어떻게 여러분도 이거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눈두덩이를 살짝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얘 얼굴형이 약간, 약간 아래로 둥그스름해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살짝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러이 얼굴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몸통을 목을... 이렇게 니은자로, 네. 그려주세요. 니은자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얘가 목이 살짝 있으니까 목을 살짝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로 살짝 그려주세요 발이 네. 여기서는 이제 3개 정도만 보이면 되거든요 이정도 이제 발을 딱딱 그려주면 돼요 발가락이 한 3, 4개씩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뒷다리도 이렇게 발가락 4개 뾰족뾰족하게 그려주고 꼬리, 도마뱀 꼬리 살짝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주면 은 브루니와 거의 완전히 똑같아지겠죠? 와, 대, 대박 우와. 선생님의 그림은 진짜 브루니가 됐어요 근데 우리 <웃음> <웃음> 선선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내 그림에는 개구리 탄생 <웃음>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저는 채색을 하면 조금 브루니가 나오지 않을까 왕눈이 아니고 왕... 지금 근데 얼굴은 되게 되게 쉽죠. 딱잘 그렸는데요. 네, 얼굴은 쉬워요. <웃음> 근데 몸통이랑 어렵다. 몸통 이런 데서 약간 너무 단호하게 얼굴만 쉬워요 <웃음> 네, 얼굴은 좀 쉬웠는데 이 기엽과 니은이 끼면서 조금 어려웠어요. 개구리 한 마리 더 있는데. 아, 나도 개구리. 근데 <웃음> 저도 개구리예요, <개불이에요>, 여러분. <웃음> 저도 약간 개구리인 네. 것 같은데. <웃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저는 조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어, 귀엽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근데 작가님. 이렇게 또 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뭘한개더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럼 이번에는, 네. 뭐, 캐릭터는 우리가 이제 해봤으니까, 제가 이제 캐릭터처로 왔잖아요. 네. 얼굴 그리는 거를 한번. 아, 작가님이 이제 <웃음>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방법. 어, 그러면 모델이 따로 있나요? 아니, 제 모델 두고 하면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제 지금 뭐, 모델 두고 할까요? 어떻게... 아, 이렇게? 이 보면서? 한번... 네아 그러면 여기 네. 청소년 분을 모델로 해서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 보이세요? 규원이 지금 모델한다 해서 긴장했어요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펜으로 그냥 바로 그릴게요 여기 이분의 눈을 먼저 봐야 돼요 아 이분은 눈이 어떻게 생겼나? 눈 사이 간격을 먼저 종이 중간에다가 체크를 해줘가지고 눈을 그 학생분이 가지고 있는 눈의 실루엣대로 그대로 그대도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눈동자도 이제 그릴 때는 원래 가지고 있는 눈동자보다 살짝 올리게 그려준더 귀엽긴 해요 그렇다고 너무 올리면은 이상하니까 살짝 살짝 <웃음>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작가님이 사람 얼굴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하면 더잘 그릴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그림 그릴 때 항상 얼굴이 문제지 않아요? 맞아. 그림 숙제 할때 맞아요. 몸은 이게 잘예게나오는데 맞아요. 얼굴을 그릴 때 그냥 눈썹 찍찍 해놓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얼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눈 그렸으면 이제 보통 눈썹을 그리는데 저분 같은 경우 헤어 스타일에 이제 눈썹이 좀 가렸잖아요. 그래도 이제 눈썹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체크를 네. 해줍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코를 그릴 때는 네. 저분의 이제 코의 네. 모양 중에서도 콧구멍을 봐야 돼요. 네. 본인은 모르겠지만 콧구멍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콧구멍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네. <웃음> 어 근데 규원 친구 콧구멍이 되게 예뻐요. <웃음> 코를 너무 멀리 그리면 은굴좀 사가지거든요. 얼굴이. 코를 이게 눈보다 멀리 그리면 사가져요. 아, 네. 약간 좀 가깝게 그리면 좀 귀여운 캐릭터가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30명의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30명의 친구들한테도 규원이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 얼굴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저도 봐주세요. 다른 사람이 제 얼굴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것같아좀 부끄럽네요. <웃음> 부끄럽습니까? <웃음>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잘생기셨어요. 좋겠다. 극찬을 들으시네요, 오늘. 인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잇. 음, 다오 이런 반응이에요. 어한 친구가 저는 그림 그릴 때 코가 문제예요. 코 그리는 거 어. 제가 코 그릴 때저 우리 여기 코끝 있잖아요, 저 동그란 부분. 네, 동그란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코구멍의 위치를 찾아줘가지고 그리고 과로 이제 양쪽에 이렇게 과로 아코구멍의 위치랑 코끝을 그리고 네 그러면은 정면에서 코가 이렇게 간단하게 엄청 빨리 나옵니다 전좀 연습을 해야 될것같아요아니아니 <웃음> <웃음> 아니요 아니. 이거 네. 충분히 하시면 잘하실 수가 있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눈, 코, 입까지 다 그렸으면 은 이제 얼굴형을 그려주잖아요 굉장히 얼굴형이 갸름하고 멋진 얼굴형을 가지고 계신데 네. 먼저 턱의 위치를 찾아주고 네. 양쪽에 얼굴 라인 쪽 찾아주시고 이렇게 세 부분만 먼저 찾아주시면 은 네. 이제 얼굴형 그대로 이어주면 되겠죠 가지고 있는 얼굴형을 앞머리 스타일은 너무 이제 선을 일일이 다 그리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이렇게 약간 덩어리감 있게 살짝살짝씩 그려주면 편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 머리는? 어떤 <웃음> 생전 눈고 입다못 그려요 많은 <웃음> <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웃음> 유빈 친구 괜찮습니다 네. 귀가 가지고 있는 저 형태를 네. 이제 네. 귀 안쪽도 살짝살짝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 머리 실루엣대로 좀 귀여워져요. 아 머리 실루엣대로? 네. 균 어. 친구 어때요? <웃음> <웃음> 네. 이. 그림이 이쪽으로 이렇게 네. 화면이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도 화면이 지금 잘 보이실까요? 목도 이렇게. 아, 목이 좀긴 편이에요 저희 친구가. 오, 오늘 목도. 칭찬만 듣는 규원 MC. 부끄럽네. 목을 길게 그려주고. 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상반신만 살짝만 그려줘도 네. 보기가좋습니다 네. 어, 네 이제 잘 보이나봐요. 있으니까? 제가 마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 이 그림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웃음> 어, 조금 잘 따라 그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작가님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오. 어때요? 저원 친구랑 닮은 것 같아요. <웃음> 네,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은 네. 진짜 신기하다. 오, 저 닮은 것 같은데요. 그림이 동화 속에 나온 남주 같대요. 웬일이야. 진짜. 동화 속에 나온 남주요? 그림자 어. 네. 그림이. 아니죠. 그림이 본인도 모델이니까. 멋있으니까 이게. 너무 부럽네요. 근데 규범 친구 캐리코터는 사람마다 다르게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의 개성이 있는 거니 개성을 담은 거니까 네. 저의 그림입니다. 아, 이거 여기서도 보여줄까요? 아, 네여기도 네. 한번 보여줄까요? <웃음> 미안합니다. 느낌 있어요. <웃음>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도깨비 불같하고 <웃음> 저는 되게 마음에도 되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예. 재밌게 그나요그 약간 느낌 죄송해요. 느낌이 있어요. <웃음> 죄송하지만 이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이거는 네. 귀원 네. 친구에게 선물로 제가,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답으로 이렇게 간직하는 걸로. 네. 작가님의 그림도 아, 제 그림도 오, 일단은 끝다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네, 너무 만족해요. 네.